그들이 덮으려는 죄, 그들이 묻어버리고 싶은, 그들이 자신의 얼굴에 철판이라도 깔아서 덮고 싶은 양심의 두려움 밖에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어 보이는데 국민 다수가 제기하고 있는 사이로 선거 부정도 그들 중 누군가의 정신적 숨통을 짓누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밤에 가위가 늘리고 악몽으로 잠을 못 이루고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한마디로 검수안박이 통과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제로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 수많은 재임 중 벌어진 범죄 의혹의 몸통이 다름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둘째 검수안박이 표면적으로는 국민을 위한다지만 일반 국민에게는 피해만 갈뿐 실제로는 문재인과 이재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이면의 목적을 가진 법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셋째, 민주당이 통과시킨 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곧 대통령 자신의 뿌리인 민주당을 부인하는 것에 다름 아닌 것임을 감안할 때 문재인에게 거부권 행사를 기대하는 것은 거대한 착각이라고밖에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검찰 전체의 엄청난 반대를 무릅쓰고 정의당을 포함한 야당 전체의 반대를 무릅쓰고 공청회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양해 조차 구하는 절차조차 없었다는 비난을 무릅쓰고 6일 지방선거에서 폭망할지도 모르는 위험을 무릅쓰고 민주당 자체의 존립조차 장담하기 어려워질 위험을 무릅쓰고 그래서 결국 역사의 죄인이 될 운명을 무릅쓰고서도 이 검수한박을 밀어붙이겠다고 하는 이면에 도대체 어떤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기에 그들이 이렇게 물불을 가리지 않게 된 것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자 지금부터 그 이면을 좀더 들여다 봐야겠습니다 방송에 앞서서 김천의 시사이다를 열독해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여러분의 격려도 큰 힘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아직도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나가시기 전에 오른쪽 아래 붉은색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들은 무엇이 두려운 것일까요 분명히 어떤 상황이 그들의 멘탈 을 무너뜨렸고 그래서 지금 그들은 마치 이성을 잃은 것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그들을 이렇게 철저하게 무너뜨린 것이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첫째 민주당에는 현재 이재명 이외의 다른 인물론적 대안이 없다는 불안감 때문에 미래 권력 이재명 을 온몸으로 사소한다는데 당운을 건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이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이 21대 대선에 다시 도전하는 것을 기정사실로 하고 그를 감옥에 들어가지 않게 하려고 온몸으로 이재명 방탄법안을 밀어 붙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이 아니면 5년 후에도 자기네들이 정권을 잡을 가망이 없다는 절박감의 표현으로 이번 같은 무리수를 읽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둘째. 그들은 지난 5년간 무슨 짓인가를 저질렀고 미처 준비도 안된 상황에서 정권이 바뀌자 한동훈 법무장관 지명자의 말처럼 허겁지겁 야반도주처럼 보이는 이 같은 행동을 저지르고 있을 가능성입니다. 건국 이래 70여 년 동안 불문율 처럼 이 나라 이 사회를 지탱해온 검찰 제도를 이처럼 새 정부 임기가 초입기로 카운트다운되는 시점에 뭔가에 쫓기듯이 서둘러 바꾸겠다고 하는 자들 이런 행동을 하는 그들이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그들의 이같은 무리수를 해석하는 방법은 그들이 덮으려는 죄, 그들이 묻어버리고 싶은 두려움, 그들이 자신의 얼굴에 철판이라도 깔아서 덮고 싶은 양심의 두려움 밖에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어 보이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은 민주당 운동권 정치인들이 저지른 아주 굵직한 범죄들의 매우 작은 일부만을 보고 있을 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울산시장 선거에 자신의 친구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개입한 의혹 원전 폐쇄에 직접 개입했다는 의혹 드루킹 일당의 몸통일 가능성에 관한 의혹 영부인이라는 사람이 사용해온 검은 돈다발 대통령의 딸 문다혜와 그 사유에 관한 의혹 등은 겉으로 드러난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는 의심이 이상한 것입니까?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성남 fc 후원금 관련 의혹 대법관 매수 관련 의혹 변호사비 대남 의혹 법인카드 오남용 의혹 역시 이재명 전 경기지사에게 드러나 있는 혐의들 중에 겉으로 드러난 지극히 작은 일부일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가 혹시 지나친 편견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이 정부가 들어서면서 보인 태양광 사업을 비롯한 수많은 국책 사업들에 얽힌 각종 비리 의혹 각종 이권 사업에 얼마나 많은 민주당 운동권 인사들이 관여되어 있을지 우리 일반 국민들이 상상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 상상을 수십배 수백 배 초월하는 그 이상의 물먹는 하마 세금 먹는 하마들이 해를 수 없이 많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인 추론 아니겠습니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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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검찰은 내 편일 것이라고 정권이 계속되는 동안 숨겨지고 묻히고 진짜 진실은 시간이 지나면서 녹 슬어 사가 없어지고 결국 자신들의 거짓만이 진실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그러면서 저지른 범죄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검찰이 내 편이 아닌 다른 편이 될 현실에 직면한 지금 이 운동권 정부의 빨대를 대고 있었던 수많은 연루자들이 속된 말로 x줄이 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정권이 5년 만에 끝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을 것입니다 남의 집 부엌에 몰래 들어가서 잘 준비된 음식을 허겁지겁 걸신들린 듯이 마구마구 입에 쳐넣다가 집주인이 예상보다 빨리 집에 들어와서 현관문을 벌컥 열어버린 것입니다 막상 정권이 넘어가는 것이 초입기에 들어가자 서둘러 급조해서 만들어 밀어붙이려는 검수한박이 자기들을 보호해줄 방탄복이라고 생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밖에 무엇으로 그들의 이같은 서두름 이같은 겁먹음 야반도주에 비유할 수 있는 공포감을 설명한다는 말입니까 결론입니다 조종태 광주고검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되면 범죄자는 두팔두발 뻗고 자겠지만 피해자는 눈물과 한숨으로 잠못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은 검수완박이 범죄자에게만 이로운 법안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여환섭 대전고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찰 수사를 믿지 못해서 검찰청에 찾아왔는데 사건을 다시 경찰서로 돌려보내서 조사받으러 간다면 이에 승복할 국민이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대한변협 민변 참여연대 형사소송법학회 심지어는 대법원에서까지도 법안 처리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만 민주당 이재명 파들은 요지부동입니다 이대로 법안은 통과될 것이 기정사실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 시중에서 영화 파친코가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민진 작가는 자신의 소설 파친코의 첫 페이지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역사는 우리를 실망시켰지만 그래도 상관없다 오늘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그때와 다르다 우리는 상관있다 이 폭정에 압제에 거짓에 위선에 침묵하지 않는 것이 국민의 의무다 그들이 만들려는 역사의 더러운 페이지를 찢어버리는 것이 국민 된 의무다 앞으로 또 역사가 국민을 실망시킨다면 국민이 나서서 역사를 바꾸는 시대 국민이 역사에 쓰레기를 치우는 시대 그 시대의 소명이 윤석열 대통령을 뽑은 원동력이 되었다는 그 사실에 감사드립니다 김치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